자, 갑니다 쾅쾅 빡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한명 가고 멋있구만 한명 가고 저 빡빡 빡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첫 턴에 마무르 암멜 끔살 자한번더 유하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제 생방 중에 이제 우리 톨 톨이 제 보여준 대기야 겁나 셀것 같은데 딱 들었는데 아 이거는 딜뽕이구나 내가 느낌 와버렸거든 우리 모노를 쓰는데 오늘 아까 써봤을 때 딜이 상당히 잘해, 진 겁나 잘해 일단 기본적으로 치저 치방을 깎는 이 개성 때문에 상대 치저 치방을 까고 그게 디버프라 가지고 거기다셀 약점으로 쭉 때리 뿌는데 어딜 상당 그리고 세기도 꽤센 편이었어요, 세기. 아, 이거 못 이기나 하는 거 세기 두장 던졌는데 막 옆에 애들 막다 찢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도발 무시하고 막 때리기도 좋고 그랬었고요 근데 누굴 쓴다? 자, 우리 리디셸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구리르 적군 방어 관련 40%를 깎은 상태에서 거기서 라반이 공격 관련 10%를 올리고 때리겠다 뭐 이거 아니야. 출발! 자킬투야 들어갑니다 자깎이고야 이거 조금 기대되는데 좀 기대 딜이 어느 정도 나오려나 왠지 왠지 엄청날 것같아자 일단 방어가 다 깎여 있어요 깎여 있고 그럼 부된다 자 약점 피해지 약점 피해 가자 요렇게두 명으로 늘봐도 되겠네요 빡 아닌가 그건 아닌가 너무 넘버... 와! 1 5만 빡빡 빡1 8만 설마 조금 슉슉슉슉 조금 슉금 조금 야, 이거, 이거 뭐고? 첫턴두명 킬? 야, 첫턴한명 킬이 지금 메타였는데, 갑자기 첫턴두명 킬인데? 새끼들이 일상에 30만 가까이 터지기도 한다고? 새끼 다 썼네. 아, 그래? 새끼부터 맛보고 해야 되겠다, 다음에는. 애들 죽고, 죽고 나니까 새끼는 맛을 못 보겠네. 미친나, 이거. 빡, 빡, 빡, 빡 하고, 어머, 빡! 우리 이런 것만 나와도, 와, 쎄다 이랬는데. 이게, 모노 찐댁이다. 예, 이건 모노, 초살댁이구나. 이건 초살댁 시리즈네. 야, 이거는 내가, 그, 갓킹 초살댁, 여러분, 얘기, 그때 찍었었잖아. 그 뒤로 초살댁도 하나 더 있거든. 그것도 촬영하긴 해야 되는데, 요거는 신종 초살댁인데? 신종 초살댁이야. 자, 2성으로 갑니다. 잡지야. 착, 쑥! 빡싹! 빡싹! 30만! 야, 2성 30만! 오, 돌았다. 야, 이거, 야, 이게 점점, 딜 인플레이션이 너무 점점 심해지고 있어. 와, 준비량 피 90만. <목> 어, 야, 요리! 잠깐만, 요리! 아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야. 아이씨, 멈춰! 자, 이번에는요. 아, 패가 두장했던건 아니라 가지고, 일단 쇠기 맛부터 볼까? 쇠기에 전체 딜에 한 명은 죽여야 될거 아니야? 리무를 잡자, 리무를 잡자. 마왕 없애버려. 쭉, 붙이 붙이 붙이, 화짝. 이십만 받치는데? 빡, 어, 사람이구나. 이것도 거의 2 0만 나오고. 최악다 <웃음> 저 분, 지금 엄청 발동한 거 보니까 근탈에 있었거든? 근탈에 있었는데, 그냥 딜로 찍어지기 무어보든 근탈에 있으면 잘안 주고 있었더애 뭐, 그 혐, 혐 걸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찢어버렸는데, 완전히. 갈갈이 그냥. 요리 없이 들어가자! 진짜. 야, 요리 없이 들가 야, 요리 없이 찢어버렸어. 우와. 아, 잠깐만, 틸뽕에 치있는 사이에, 지금, 안멜이랑 도원이라서, 안멜도아 방금 죽은 애가 누구였나 요즘 내가 머리가 너무 깜빡깜빡. 방금 죽은 애가 생각했나? 누가 죽었더라, 방가 우리 애 중에 누가 죽었어요? 개성 깎인 거 있나? 아, 아! 아 방어 관련이 없어졌구나. 아, 없어졌네. 좀 약해졌겠다. 야, 그래도 전세계랑더 써봐봐. 그래도 써봐봐. 쏙! 쏙쏙쏙크도3 2만6천인데 약해졌는데도. 쏙아? 꾸슥, 꾸슥. 빡싹 하고, 아, 이거는 이런 게 썼어야 된다. 어, 지금 잡나? 설마? 잡았다. 15만. 야, 이게 내가 이런 게 충분히 있는 거 아니지? 이런 게 있어서 충분히 더, 더 확실하게 킬할 수도 있었어. 근데 일부러 전체기 던진 거야. 와, 진짜 겁나 세네? 기어빡 쏘고 와우. 자, 우리 대원님 이제 소멸도 들어가 있고 했다 보니까, 어, 필살기 만들 뻔했어, 형님. 한번보 봐야 되겠죠좀 초라할 거예요. 제가 필살기 1렙이라가지고. 1렙이라가지고. 와, 이거? 자, 비기. 슉! 뭐였지? 예, 요거는 하여튼, 필살기는 못본 걸로 해주시고, 특히 비기 필살기는 1렙이 너무 약해. 어차피 요리 없이도 지금 될 거면, 공격, 공경, 공격력 먹고, 딜뽕 한번더 지려보자, 우리. 자, 어쨌든 한 번, 공격력 음식 먹고, 들어가보자. 아, 저런 덱한테9탄 잡혔다 생각해보면 어떻게 됐지? 지옥 시작되는 거야. 아슬아슬할 때 방금 두고. 30만 천이다, 저분도. 어? 아, 왜 그래? 그냥 나가면 어떡하냐고, 또 생방에 또 저격하려고 했다가 또질 같으니까 그냥 나갔지? 자, 다시 들어갑니다. 어 슈나까지 있는 전생슬 덱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이제 버프 주고 주 때리는 무시막지한 덱일 수 있습니다. 빨리 커팅을 안 내면 위험하다. 이 말씀이죠. 일단 이렇게 가볼게요. 어, 전체기, 전이어 어, 1인기. 이렇게 가볼게요. 자, 가보자. 빠바바바박. 빡싹 2 8 8 0 0 수아! 빡빡빡. 자, 잡아지려나? 짝 짝. 잡아지네. 와, 진짜 딜 미쳤다. 1 8 9천0 해가지고. 전체기 두 장이 1인기 1장인데, 상대 핵심 딜러 확실히 잘랐습니다. 아까 패잘 떴을 때는 핵심 딜러 두 명을 잡을 수도 있어요. 야 쇠기 그 전체 카드가 두장 뜨는 것도 보고 싶다. 그럼 쇠기, 쇠기, 1인기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쇠기 한장에 1인기, 1인기 이렇게 해서 두명 잡을 수도 있고, 딜이 완전 넘쳐나고 돌아버리는 딜입니다. 진짜. 자, 상대는 이제, 오로지 마왕리무를 위해서 다들 모인 친구들이야, 이 친구들이. 근데, 마왕리무리가, 어, 나 일찍 좀 퇴근할게 하고 들어가보소. <웃음> 다들 모여가지고. 뭘근데 뭐 이렇게 가볼게요. 쭉쭉쭉쭉쭉쭉, 어? <몬도> 어, 쭉 크다! 28만이죠. 쟤 딜이 미쳤다. 어머? 뻥 뭐? <뽕> 50만! 50만. <몬도> 50만. 와, 크리스마스 릴리아가, 구스 오빠, 나를 잊으면 안 돼? 이러면서. 어. 각성 릴리아 스타일은 내가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이 코스튬 입으니까 약간 조금, 멈춰! 뭔 얘기하고 있는 거냐? 빨리 들어가! 어, 각성 릴리아도 약간 요, 복장하니까 약간 내가, 어, 저거 봐, 어머. 잠깐만, 야. 조금, 어, 등급표에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착! 와, 쉽구만. 19만. 쉽구만이라고? 와, 미쳤다. 오! 야! 드디어 나왔다. 쇠기? 쇠기? 자 1인기하면 잡그넣근건데일인기 안하고 전체기 한번 해볼까? 일단 못죽일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번 가볼게요 쑥! 막쇅쇅쇅쇅쇅쇅쇅쇅쇅만쇅쇅쇅쇅쇅쇅쇅쇅쇅쇅쇅쇅쇅 이 정도로 세다고 지금 제 모노 같은 경우 맹철 작인데 만약 맹회면 더셀것 같아요. 여러분 맹회면 안 그래도 치명이 잘 터지기 때문에 지금 맹회에다가 사리엘 인연 한번 더셀것 같습니다. 뭐저 쓰기 보막 속에 숨었다 이거잖아. 빡빡빡 이렇게 자 슉. 뚝스 뚝스 뚝스 빡깡 하죠, 어? 저 쓰기 뚝뚝뚝뚝뚝와 진짜 세다 이거. 오시구, 오케이. 요거는 요정 나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아까 이거보다더 세게 나올 때도 좀 많아 가지고 그 뉴디실 방어 관련까지 깎으니까 더 세네 자 라바나 뭐 혼자 나아서뭐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좀참맞으세요자갑니다 슉슉슉 빠쑥오 도장 깨기 필요하다고 여러분 도장 깨기 가야 될것 같은데 예 도장 깨기 가게요 이거는 어 갈게요. 자, 저거, 저것도 초살, 초살댁이거든. 초살댁 중에 하나인데. 우리 지금 새로운 초살댁이다. 새로운 초살댁. 아, 이게 두장 떴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 두 장이. 전체기 많이 뜨니까 짜릿하네. 쭉쭉쭉쭉쭉쭉, 빡! 2 9만 벌죠. 야, 그냥 일상 하나가 얼추 30만 나오면 이건 미친 딜이에요. 자, 이게 194,000. 빡! 자, 20만. 뭐, 깔끔하게 따버리고요. 전체기 두장 떴으면 방금도 한두명죽 주고 나갔을 것같아잘 주고 나가면 세명 주고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어, 세기들이 진짜 허덜덜한데? 이게 지금 구류드까지 있어가지고 전부 다 치명이 거의 뭐 확정치명처럼 터지고 있다 보니까 세기들이 더 강하게 지금 맛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거 내가 세기들이 한번더 맛보고 싶은데. 킹은 죽여야지. 어, 킹아, 안 되겠다. 죽자. 어, 못겠네 보호막을. 자, 여러분 기가안터지겠고요 와, 뭐고? 22만 8천이라고? 이 정도? 와. 야, 이거 모노가 각성하니까 변했네, 진짜. 야, 이거 모노. 안 되겠다. 오늘 주인공이 모노니까 이름 제목 계속 바뀌나 하다가 제목을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건 재앙, 제왕 느낌이 아니야. 이거는 모노 초살대기야. 오케이? 자, 이렇게. 와. 우 지금, 오늘 지금 내가 여섯 판 뛰었거든? 여섯 판 뛰었는데 영상 길이가 지금 16분밖에 안 돼. 이거 내가 항상 그 길이를 체크하는데. 여섯 판 뛰었는데 16분밖에 안 나온 거는 저살때이란 얘기야. 미친 딜이란 얘기. 엄청 빨리빨리 끝났다는 얘기야. 판이. 보통 다섯 판 하면 20분 정도 나와요. 어? 딜봉충 형이 그렇게 해도. 근데 보통 뭐, 저 뭐고, 운용기 이런 거 있잖아. 막 천천히 하는 거. 그런거 하면 한판 했는데 막십몇분 지나고 이러거든. <웃음> 와, 이뭐 20월 만이라고? 역속인데 방금? 그냥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어, 뻥튀기 먹고 먹고 싶다. <목소리> 역석인데, 딜이 왜저 <웃음> 채팅창에 지금 물음표, 무름뼈, 물음표가 난리가 나고 있고요 이제 우리는 모노를 쓰레기라고 말하면 안 된다.부터 해서. 어, 모노가 달라졌어요. 자, 좋습니다. 해멀 로나 있거든요. 오! 야, 이 덱도 되게 사악하다. 암멜의 마왕의 해멀이다. 이거 초반에 못 꺾으면 진짜 큰일 나는 덱이거든요. 지금 저런 덱이. 게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두 딜러를 노려보겠습니다. 한 딜러 노리고, 두 딜러 노리고, 전체기. 아, 잠깐만. 전체기부터. 전체기에 한 딜러, 두 딜러. 자, 이렇게 가봅시다. 자, 수아요! 빡샥, 촥촥촥촥촥촥촥촥! 27만 5천. 자, 갑니다. 촥촥! 빡!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한명 가고 오시구만. 한명 가고. 자, 빡! 빡! 빡!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첫 턴에 마무르 안멜, 금살. 누구 혼자 했다? 심지어, 모노패만 써서. 모노초살댁 됐나? 어? 속도 최강인데? 이렇게 빠른데, 뭐, 각인게도 엄청 빠르니까, 뭐, 뭐 그는 이제, 최강까지 내가 말을 아끼도록 하고, 최강급인데? 쟤 광속도다. 어, 방금 근탈에 있었나? 야, 방금 마무르 근탈에 있었나? <웃음> 더 시원하네. 근탈에 있는 마무르였어? 그러니까 마무르에 근탈을 많이 넣어놓거든. 왜냐면, 첫털에 마무르들 주을 많이 때리니까. 마무르 때리다가 마무르 금살 실패하면, 역으로 이제 큰일 나거든? 빨리가지고 막 패가. 근데, 와, 그걸, 잡았나 내가, 방금. 딜이 미쳐돌았다, 이러면서. 진짜 미쳐돌았다. 오, 상상 이상인데? 자, 이거 뭘로 죽일까? 와, 이거 랭업 받아서 삼성 한번 쳐보고 싶다, 진짜. 뭘로 죽일까? 이거 안 죽을 것 같거든. 한번 딜 한번 맛보고, 이렇게 가자. 아, 야 살, 살, 살살, 살살해라. 자, 살살 해라. 살살, 임마, 살살! 야! 자, 이제 전쟁이 23만, 전쟁이 23만. FOX! FOX! 빡! 33만. <웃음> 우리 모노가 달라졌어요.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 살상력은 모노가 1인 것 같은데, 지금? 살상력은 만무리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말해도 되나? 아, 살상력 하나만 봤을 땐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그 정도 참고하시고.